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트 이경문프로입니다 오늘은 오른팔을 이용한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을 정확하게 컨택을 하기 위해서 공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올라갔던 길과 최대한 비슷한 길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올라갈 때의 길과 내려올 때의 길이 비슷하다면 은 컨택은 크게 미스가 나지 않고 방향도 크게 미스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길 자체가 잘못 올라간다면 잘못된 길로 내려올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바르게 올라간다라면 내려오는 것도 바르게 내려오겠죠. 요즘에 이제 이런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백스윙 갈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쭉 뒤로 빼주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백스윙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다만 여기서 오는 미스가 뭐냐면 바로 어깨를 빼면서 이 동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빼면서 이 동작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셋업 때는 양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 안에 가둬져 있어요.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로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팔을 당기면서 백스윙을 하니까 지금 보시면 은 몸에 벗어난 곳에 손과 팔이 위치를 하게 되죠. 이런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이 이상한 모양으로 들어오기가 쉽겠죠. 백스윙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백스윙 탑에서든 하프스윙에서는 테이크백에서든 이 나의 양팔은 몸 안에 위치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절대 뒤로 빼거나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최대한 밀어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가 이제 뭐 겨드랑이를 쪼그라는 얘기랑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겨드랑이를 쪼우게 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쪽 앞쪽 겨드랑이를 쪼우는 게 아니라 뒤쪽 겨드랑이를 쪼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빠지게 되죠 오른팔을 왼팔 쪽으로 최대한 밀어주면서 몸의 회전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 안에 양팔이 위치를 하고 여기서 코킹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팔은 아래를 향하면서 양쪽 어깨 사이에 손과 팔이 위치를 하게 되죠 몸 안에 양팔이 위치를 하고 여기서 코킹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팔은 아래를 향하면서 양쪽 어깨 사이에 손과 팔이 위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미스 없이 컨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클럽패스가 크게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이 나가게 되면서 방향성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잡히게 돼요. 굉장히 안정적인 컨택 안정적인 방향이 잡힌다는 거죠 이 양팔을 모아서 몸 안에 가둬준다는 라것 때문에 어깨의 회전도 중요하지만 어깨가 그 자체로 회전을 해야지 다른 것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만들면 그게 따른 부가적인 잘못됨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컨택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하실 때는 항상 오른팔을 계속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몸을 회전시켜 주시면 지금 같은 안정적인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막상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양팔을 모아놓고 오른팔을 최대한 왼팔 쪽으로 붙여주면서 몸을 회전을 시켜주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백스윙탑, 훨씬 더 안정적인 다운스윙을 만들게 돼요. 물론 컨택을 잘 만들고 싶다면 이 동작을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로 그리고 피니쉬까지 오른팔이 몸 안에, 왼팔도 몸 안에 서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붙여주면서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전체적인 스윙의 아크도 훨씬 더 편하게 커질 것이고 컨택도 쉽게 나올 것이고 아크가 늘어남으로써 스피드도 살면서 거리도 조금씩 늘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다운스윙 조금 더 안정적인 컨택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원하신다면 다운스윙 때 무엇을 바꾼다라기보다 백스윙만 지금처럼 몸 안에 가둬서 안정적으로 백스윙을 하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백스윙을 보내는 오른팔의 역할 오른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